왔다! 왔어 지는가? 왔답니다. 우리는 크로바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평균적으로 세이크로바. 그리고 행운이 다르면 네이크로바. 근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세이, 네이비 아니고 여섯잎 크로바입니다. 일전에 제가 여섯잎 크로바 사진으로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진짜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여기에 그 여섯잎 크로바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제가 최초로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드디어 그 여섯잎 크로바 대박! 저는 평생 보실 수 없는 크로바 잎입니다. 여섯잎이 이렇게 여섯잎 크로바를 우리는 보시고 계십니다. 크로바 또래 정원에 공원에 산책길에 가면은 크로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내일 크로바는 조심봤지만 여섯잎 크로바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섯잎 크로바 손을 호를 받은 크로바를 공개 이렇게